방송인 김재동이 오는 4월부터 굿모닝 FM DJ가 된다. 방송인 김재동이 오는 4월부터 굿모닝 FM DJ가 된다. 22일 뉴스일 취재 결과 김재동은 오는 4월 9일부터 봄 개편을 맞이하는 MBC FM4U 굿모닝 FM DJ를 맡는다 굿모닝 FM은 지난 1월부터 임시 DJ 체제를 이어왔다. 전 DJ인 방송인 노홍철이 지난해 12월 31일 방송을 끝으로 굿모닝 FM DJ석에서 물러났고 이후 MBC 출신 문지 아나운서가 1월 한 달간 진행을 맡았다. 이어 가수 이재혜가 2월 한달 진행을 맡았고 3월에는 보컬그룹 SG워너비 이석훈이 DJ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간 김재동은 SBS 힐링캠프와 JTBC 김재동이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을 통해 대중들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방송인으로 사랑을 받아온 바 있다. 굿모닝 FM에서도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청취자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온 만큼 어떤 입담을 뽐낼지 주목된다. 한편 굿모닝 FM은 매주 월에서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전파를 탄다. Thank <laughs> you.